안녕하세요 요즘여자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나름의 취업 준비를 한다고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어, 이제 언니와 함께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돼서 거기서 제 방을 좀 꾸미면서 비디오에 담아서 오랜만에 첫 영상, 영상으로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다른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 전에 이제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제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전에 한국에 오고나서부터 계속 4개월 동안 철사를 했고 TMI죠? <웃음>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밤에 이 밤을 못잘 정도의 계속된 통증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계속 이어지면서 무슨 문제일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등이 아프니까 등 문제인 줄 알고 정형외과를 처음에 갔었는데 물리치료 받으면서 혹시나 큰 문제가 있는 걸까 싶어서 대학병원에 재활르아까에도 예약을 잡아놨었어요 이제 가서 증상을 말씀을 드려보니까 뭔가 담석증이 의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이제 소화기 센터 내과를 예약을 잡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았습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 복부 담낭에 어, 돌이랑 돌가루가 가득 차있다고 하네요 담관에는 다행히 돌이 없었는데 이제 담낭에 돌이 가득 차서 담낭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요즘에 상당히 흔한 병이라고 해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그래서 큰 수술도 아니고 되게 작은 수술이긴 한데 저는 태어나서 수술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일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담석의 원인이 굉장히 많대요. 저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담석입니 같은데, 기름진 음식이나 뭐 여자란 이유로 생길 수도 있고 되게 원인이 다양하대요. 담석이 생기면 등 통증, 이런 근육통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게 내장의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등의 문제인 줄 알고 재활학과를 찾아갔었던 거고. 그래서 혹시나 이 증상을 모르시고 저처럼 이제 긴 시간 동안 병원을 어딜 갈지 몰라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겪었던 증상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등이 굉장히 아픕니다 등이 막 근육이 결리는 것처럼 날개뼈 주위가 너무 아팠어요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한 네다섯 시간 정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아픕니다 처음엔 이제 등이 시작했다가 배 쪽으로 와요 그래서 오른쪽 이제 갈비뼈 아래쪽이 위경련 그런 느낌으로 계속 아파요 그래서 잠도 못들고 결국에는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정도의 통증인데요 이제 밤에만 그래요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항상 밤에만 이게 아픈 날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또는 약간 과식했을 때 또는 몸이 좀 힘들고 고생했을 때 특히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담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드시면 은 담석증을 한번 의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생각보다 사람들이 몰라서 저처럼 다른 과를 찾아다니면서 생고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 복강경으로 구멍을 3개나 뚫어야 되고요 2-3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고 일단 예약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엔 담소유병원, 청담 튼튼 병원, 이둘 중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둘 중에 알아보다가 청담 튼튼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 수술 날짜인데요. 입원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짐을 챙겨봅시다. 일단 챙긴 건 속옷이랑 양말이랑 가서 읽을 책, 슬리퍼, 그리고 개인용 수저, 텀블러, 전 병원에서 받아온 기록까지 이제 세면도구랑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아이패드랑 아이폰 충전기만 가져가면 돼요 음.. 술하고 나면 당분간 회복하느라 못 먹을 것 같아서 오늘 콜라랑 족발을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음, 그래도 오늘 과식을 하면 안돼요 저번주 월요일부터 아파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금밖에 안 먹어서 저번 주에만 3kg가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아파서 빠지면 안 되고 건강히 살을 빼야 되는데 그 지금 여러분은 자영당의 김용철 위원과 인사들을 영화에 도착했어요. 지지유가 끝났습니다. 소파 사진으로 통해서본 결과 제건낭에는 진흙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따로 추가적으로 MRI 검사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할것 같아요. 감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으셨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요안녕하요요 최근에 심해진 건언제어요 <웃음> 토하고 이런 거 저거 주워져요. 지금 통증이 있어? 네, 약간. 배내라 통증이 있 음. 음식물 알러지나 약물 알러지? 음식물? 장어? 음? 장어 알러지? 약간. 알러지? 음. 잠깐 정리하고 계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음. 주사 놔드릴게요. 무슨 주사예요? 수액. 음. 사람들이 네. 왜 이렇게 양갈래로 문나했는데 누울 때 수술? 어, 아, 그럼 여기 대기는 게 없잖아. 아, 그래서는 뭔가. 아, 진료 받고, 아. 소변 검사했고, 피 뽑고, 피를 세상에 다섯 통을 뽑았어요. 심전도 검사했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엑스레이 찍는 걸로. 르어요지금 11시 정도니까, 12시 반에 MRI 검사를 하고, 담관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2시 반 정도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2시 3분입니다. 예정된 수술시간이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음, 무서워요상분 하면 끝나 있을 거 알지만 끝나고 나면 너무 아플까 봐 무서워요. 하지만 음, 담석으로 아프던 것보다는 더아프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너 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엄마 아빠. 느낌이 너무 꺼릿직해요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장난치고 있는데 갔다 오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워요. 지금 막 수술을 끝마치고 지금 들어와서 누워있어요. 정신 멀쩡한데 눈앞이 흘려. 눈앞이 흘려? 배가 땡겨. 안, 선명하게 안보이네. 조그만거. 사리가 어, 생겼어. 어. 사리가 생겼어. 사리가. 주로 그조금만 돌하고 저기 모래가 잔뜩 들어있나봐. 부천인 사리가 나왔어. 돌은 약간 <웃음> 콩만한 거두개 나왔고. 엄마 열심히 네 음. 어. 이제 깨어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안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많이 지켜봤지 얼굴이 노랗다. 다 얘들 봐. 응. 얘들 지금 지원이 빨리 낫게 하려고 열일하고 있다. 지금. 계속 들어가지 방울방울. 되게 빨리 들어간다, 약이. 여기 무통주사도 있고. 두 시간에 지금 물 처음으로 물몇 모금 먹었어요. 우리 내려가면이다 느껴집니다. 처음엔 눈앞이 막안 보였는데 지금 보여요. 통증은 어때요? 등이 막 쑤셨어요 근데 지금. 지금은 앞에 딱 붙이 쑤시는데 15분마다 유통주사를 눌러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생각보다 앞으로 진짜 개고생이야 찔려면 <웃음> 은 먹겠어 전 괜찮아요 개가 죽으면 뭐 뜨거워 노약 간장이랑 처음 식사가 신죽이 나왔으니까 거다 간을 해서 <웃음> <웃음> 맛도 음. 없을 같아 <웃음> <웃음> 수만 했습니다 아침 7시 아침밥이 나왔어 완전 일반식이다 너무 많아서 다못 먹겠다 이거 얼굴이 잘안 나오잖아, 잘려 먹는 거 머리 잘려먹런 것만 나오겠다 <웃음> 벌써 집입니다 어, 이번에 하루 밖에 안 해서 오늘 퇴원했어요 아직도 지금 어, 어깨랑 배랑 쑤셔서 잘못 걷겠는 게좀 있는데 빨리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단일공 복강용 수술이라 배꼽에만 구멍을 뚫으면 돼서 회복이 다른 수술보다 빠르고요 아, 정말 저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담낭이 부을대로 부어있어가지고 남들의 거의 진짜 두배 정도 부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에 이게 터졌으면 복막염까지 갔을 위험도 있다고 해요 다행히 시계잘 맞춰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얼른 빨리 회복해서 평상시대로 걷고 뛰고 하고 싶어요 기름지고 지방많은 음식말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겠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아프면 개고생입니다